안녕. 안녕 준 안녕 준 안녕 여러분. 우리 오늘 첫 MT 가요. 대박. 대박. 대박 너무 설렌다. 그럼 리플에서 하고 싶은 게 있다면? 아 m p 를 가고. 오. 오, 오 어디요야 <웃음> 풍경 봐. 어, 오늘 내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사람들에게. 스키스! 스키스! 러블리스! 키스 그가 아니라 목소리라고... <웃음> 조급하고... 정인이랑 <웃음> 둘이서... 근데 저희 욕 많이 먹었잖아요, 그거 아뭐 먹을 수밖에 없어요 누을파 평가는 이런 항상 욕을 먹기 마, 나름 이 음, 평가라고 만든 컨셉트인데 평가가 욕하면... 자, 오늘 스키장 가는 거 재밌죠? 네! 오늘 스키장 리조트는 미소가 준비를 했어요 오? 대박! 어떻 맛있어! 그리고 그 나머지 스키장 리프트권이나 이런 운영비가 회사에서 다 나갔거든요.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예상이 크더라고요. 한몇 백만 썼어. <웃음> 진짜? 그 돈으로 이제 비용비에다가 조금. <웃음> 대박 설레다. 네, 그래서 영상을 열심히 찍고 있고요 제가. 네. <웃음> 왜냐하면 돈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. 좋아요. 좋아요. 오늘 여행 한 다섯 편 나오나? 몇 편? 여덟 개 나왔는데. 풍부한 여행. 여덟 편으로 나눠서. <그래요? 웃음> 이제 운전은 이제 안녕하세요 주주가 제차 사실뿐 차요차요차요차요 차 멀미가 상대적으로 덜 납니다 왜냐면 주주는 자의적으로 사겠다고 했어요 예. 운전 안하면 주니고요 주주차는 네. 여성분 내분제 네아 차는 이 응? 예, 남성분 오케이. 아아 네, <웃음> 왜요? 왜요 저는 형 좋은데 저희랑 하실래요 좋아하는 소리야 이거 물탄사 감탄사? 이게. 저희는 보드 타고 갈게요. 까지 어, 진짜? 안말린다몇킬이죠몇까지죠한 정도. <웃음> 저희 내일 오레쯤 갈게요. <웃음> 내일 모오쯤이나갈수 있게 되네. 자 나갑시다. 자, 우리 열세명. 네, 자. 자. 이렇게 <웃음> 발해보겠습니다 지금 남자들 없이 모인 게 저희 리프 최초거든요. 스키도 따로 타요. 아, 좋아요. <웃음> 좋아 남자들끼리 이기는... 맞아요, 맞아요. 아 우리 또남자들끼리 거기 헌팅 포차 가기로 했잖아요. 아, 괜찮아, 아, 맞아, 아 돼, 맞아, 맞아. 꼭 그냥 돼지 그래. 차 돌리고 그냥. <웃음> 나 이거 써놨다고 리플 헌팅 이렇게. 이십육일날. 왜치에요 Hey, you 맞아. got the shit. 나 진짜 적어둘게 그러면. 리플 사냥. 리플 <웃음> <웃음> <미플> 사냥. <웃음> 괜찮다. 아니. <웃음> 뭔들 이번에 여행 같이 가는 거 처음이잖아. 안전처. 근데 우리 자차 여행하는 건 처음이야. 근데 네. 뭐 우리 는 강원에도 같이 가서 난안무것도안 그래도? 나랑 나랑 나. 랑 아, 아, 그러면은 뭐, 너미으랑 나랑 뭐 같지? 정체를 갔구나 어. <웃음> <웃음> 나 이상한 못할 몇개안 가요? 그러네. 그래서 나만 아이야. 이화 될 거예요. 맞아. 2화. 그리고 아이가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또 활달하잖아. 맞지 맞지. 어? 너 우리 앞에서 빨만 찰까? 아, 아니. 나 말이 많아가지고. <웃음> 따라가는 거야? <웃음> 아니 요즘 댓글에 <웃음> 미도 괴롭히는 유진 적극 화차하라는그 댓글이 맞는 거야? 아니 야 하도 그 지금 그 둘이 거기에 꽂혀가지고 지금 아니 나는 얘기한다니까? 아니 나는 그거 신경 안 썼는데 자꾸 정훈이가 어. 유진아 그 댓글 봤어? 라고 심각하게 하려고 아, 나 진짜, 진짜 심각한 줄 알고 나 봐도 못 듣는데? 응. 아니 왜 이렇게 저 미도랑 사이 좋은데? 그니까 둘이 사이 오히려 친한데 응. 오히려 둘이 친해서 장난을 많이 치는데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거 같아 사이 안 좋으면 더어색그거 알지 어 미도 응, 오늘 맞아. 너무 예쁘다 나 오늘 립스틱 바꿨구나! 그아왜안해왜안 해요? 저희가 요 운전 중이라서요. 아 그래요? 그럼 저는 옆자리랑 할게요. <웃음> <웃음> 뭐야? 뭐야? 너 핫팩 왜 이렇게 많이 챙겼어? 나이거 아, 너무 스위트해. 연주가 핫팩은 챙겨줬어. 어, 언니... 너 막내 생활 잘한다. 내가 어, 막내었을 때 야. 이거. 그안 했는데? 네. 어. 연주 씨가 우리를 위해서 핫팩을... 아, 진짜? 맞아, 너. 아, 연주가 강릉으로 사회생활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. 그걸 좀 많이 느껴. 뭐 어, 배워야겠어요. 배워야 됩니연주나가 어, 배워야 네. 네. 이제 올해 설이 무리였나? <웃음> 나는 한색 <살> 철거이왔다 <웃음> <난. 웃음> 야, 이것도 보면 너또 죽겠다.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차에 있는 동안은 거짓말 하면 안 돼요. 아 좋아요. 거짓말 걸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기 아부창. 어? 그 나머지 3 명이서 투표를 해. 거짓말이 아니다. <웃음> 근데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? 투표를 결정한다 는게 말이 안 되잖아요. <웃음> 왜왜 <웃음> 왜? 왜, 왜? <웃음> 발가락이 지나? 거짓 아 거짓말, 거짓말, 거짓말, 거짓말, 거짓말, 아, 네.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아무 차 아무 아 아니 저는 이제 마태형한테는 말을 좀더 은상이거든요. 아그 형님은 어때요? 어? 저희가 존댓말을 했으면 이거 잘아니 반말을 반말을 돌리고 진짜로. 소야. 형. 어 마태야. 상해 나도. 오. 다 둘이 이제 아 <웃음> <웃음> 당신 로스타 걸 언제 시작했어요? 나한 4개월 됐나? 언니 왜이 깝쳐요? <웃음> 나너보다템좀 높아. 아, 무야 <웃음> 맞아, 뜻을래요? 너도 오늘 주는모과 다음으로 사회정리 이승이다. <웃음> 아, 이먼제 들어왔어요. 저 주주 언니 앞에서 얘기 안할래 했는데 <웃음> 아, 이 여자들끼리 있으니까 좀 불리하네. <웃음> <아니, 아니, 웃음> <한, 웃음> <한> 오늘 <비디오가니까> 컨셉이어서 할 <웃음> 말이 없네. 지금 짬대로 앉은 거 몰라요? <웃음> <웃음> 아, 그러네. 네. 그러면? 에 이게 <웃음> 김미수, <웃음> 임유진양 사이 안좋은데? <웃음> 이거 봐! 여자들끼리 견제한다! <웃음> 리플 그두 시청층이 몇 살이에요? 18살, 부 24살 아니에요? 네. 혹 나랑 연준나 말고는 안 뛰어있네요? 뭐 어... <웃음> 만태형이랑 저랑 이제 충분한 사 후반이고 네. 나는, 네. 나는 곧 마흔 30대쪼 너도 금방이야 스무 어. 살부터는 술을 자주 먹으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요 맞아요 1년 중에 한 60일은 기억이 없으니까 <웃음> 1년, <웃음> 1년 야. 저는 근데 저희 남자 넷이서 좀 해보고 싶은 거같긴 해요 운동 컨텐츠 어. 어 같이 운동해서 저희 남자 넷이서 딱 이렇게 여행을 가는 거요 내년 여름쯤에오 사냥 가는 거야 또? 그래서 사냥해야죠 그래서 더위 사냥을 가는 거죠 야, 그러지 아, 않아 더 사냥 컨텐츠로 컨텐츠를 어, 어. 이제 더위 사냥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고래까지 잡아요? <웃음> 아니, <나> 가염증 <웃음> 얼마 안 됐어요, 저새 거. 진짜? 네. <웃음> 아니, 이거 안 나간다고. 아니, 언제까지 참 생각, 참 생각, 하면서 우리가 <웃음> 대화를 해야 돼? 나는 김없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숨바곱지을할 거야? Hide n 언제까지 숨어만 있을 거야? Of course. 너를 보여줘. Show m 네거 보여줘. yours. Yeah. Yeah. 자, 여러분, 이제 후개도하기 10분 전입니다. 너무 아아아아아 신나요. 아아아 좋은 아침입니다. 좋이 각도. <웃음> 아, 언치겠네. 먹지도 않는데 네 아유. 설탕이 없대요 뭐 이런 데가 다 있을 줄알지아 저거 파인 아, 설탕 진짜 한 3분의 1 정도 뿌려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? 그거만 기다려서 한 시간을 달렸는데 지금 CU 펜션도 갔다 왔는데 CU 펜션에 설탕을 안 판대 <웃음> 아, <진짜. 웃음> 뭐예요 당신은? 이거 밖에 거 너무 맛없어서 소시지만 빼먹어요 나도 안먹어 이거 이거 어쩔 거야 저 이거 네. 먹었는데 이거 고무예요 소시지밖에 고무가 있어요 지금 기본 상태는 어떻습니까? 자. 도재미 없어 보여. 재밌죠? 어. 오. 살이 진짜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. 오늘 좀잘생기신줄 아팠어요? 저도 사실 오늘부터 다이어트인데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보려 했어요. 오늘 이거 혼자 드신 거거든요. 왜? 네. 어디 갔어요? 집에 <웃음> 갔죠. 여러분, 스키 타기 전에는 많이 먹어 놔야 돼요. 그래서 아, 저 숨먹어 됩니다. 오케이. 나가는 것 같은데 어구, 어,